예스! 예스! 최근 AI가 크게 발전하면서 사람이 할수 있는 일들을 대신하거나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를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알파고 사건이 하나의 예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처음 알파고가 등장했을 때 AI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바둑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는 없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도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지만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결국 인간은 AI에게 패배했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바라보는 AI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후 한국의 이세돌 구단 이 알파고에게 1승을 거뒀지만 전세계 사람들에게 ai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고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 미국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방위고등 연구계획국 다파 에서 에이스라는 ai와 관련된 흥미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전투기를 조정하고 공중전을 펼칠 수 있는 인공지능 을 개발해 인간을 뛰어넘는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미 국방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기도 했었 는데요 3차원 공간을 음속으로 날아가는 전투기의 경우 빠른 상황 판단 이 필요하고 조종사가 몸으로 익힌 감각에 의존해 전투를 펼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AI가 이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미 공군협회가 주관하는 항공전 심포지엄에 참석해 AI가 조금만 더 발전한다면 유인 전투기의 시대는 끝날 것이다 라는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그 미래에는 인간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 전투기가 주요 전력으로 급부상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 해당 프로젝트는 강행되었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공지능 개발업체 헤론 시스템은 현실 기반으로 만들어진 러시아의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DCS 월드를 통해 이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는데요 헤론 시스템에서 개발한 AI 펠코와 실제 미 공군 베테랑 탑건을 초대해 가상의 공간에서 도그 파이트 방식으로 1대1 공중전을 펼치기로 합니다 도그 파이트 방식은 서로의 꼬리를 잡기 위해 빙글빙글 돌면서 싸우는 항공전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마치 투견들이 싸우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 도그 파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 참석한 미 공군 관계자들은 알파고를 통해 인공지능을 무시하면 큰코다친다는 경험을 했었지만 바둑과 달리 3차원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전투기를 조종하고 공중전을 펼친다는 것은 인공지능이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승리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경기 경기는 총 5라운드로 진행되었는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AI 펠코에게 무대형 완패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AI는 인간 조종사에게 단한 차례의 유효 공격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사람들은 AI의 움직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아무리 시뮬레이터로 진행된 경기라지만 단한 번의 유효타도 내지 못하고 패배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 경기만으로 AI의 성능을 단정지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게임사가 인공지능을 개발한 해론 시스템에 새로운 제안 하나를 내놓게 됩니다 그 제안 2019-2020 화이트 포아너 DCS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한 한국의 한성호 게이머와의 경기였는데요. 한성호 씨는 중학교 때부터 여러 비행 시뮬레이션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었던 선수로 독학으로 기본적인 항공 지식을 습득하고 국내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미 공군에서 사용하는 실제 교본을 출력해 배울 정도로 게임에 대한 열정과 이해도가 높은 선수였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장비들을 잠깐 살펴보면 항공기의 엔진 RPM을 조절하는 스로트를 시작으로 실제 F-16 조종관을 모방한 FSSB R3와 수직 미익을 조작하는 러더까지 실제 전투기를 방불케하는 다양한 장비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전직 전투기 조종사가 해당 장비로 게임을 했을 때 신체가 느끼는 중력의 힘과 시트를 통해 받는 압박을 제외하고는 실제 전투기와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 공군 탑권을 이긴 AI 펠코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까지 40억번 이상의 가상대결을 펼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습득했고 자비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전투병기로 성장이 있었는데요 AI를 개발한 헤론 시스템은 아무리 해당 게임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라고 해도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AI 패코를 격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던 경기가 2020년 8월에 온라인상으로 진행되었는데 한미간 네트워크 지연으로 인해 조작을 하면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하게 되면서 인간 조종사는 불리함까지 않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한성호씨는 상 상대가 AI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전술을 준비하는데 이미 수억판의 가상 대결을 통해 학습을 한 AI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경기처럼 1경기를 시작으로 3경기까지 모두 완패하며 자신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정도의 경기 결과라면 멘탈이 부서질만 했지만 그는 불굴의 한국인답게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우며 다음 경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4경기 Yeah! <laughs> 한성호씨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ai 펠코를 격추시키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무승부까지 만들어내며 미 공군 타권도 해내지 못한 말도 안되는 경기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경기를 같이 지켜보던 관계자들은 ai가 격추되자 크게 환호했고 인간이 ai를 굴복시켰다는 사실에 함께 기뻐했다고 합니다 경기는 3대1 ai 펠코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무적이라고 생각했던 ai를 잡아낸 한국 게이머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고 실제 경험도 중요하지만 ai 분야에서는 프로게이머들의 역량이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기에 대한 소식을 들은 해외 네티즌들은 실제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도 아닌 일반 프로게이머가 AI를 격추시켰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보였고 한국 프로게이머가 로봇을 탑승하고 놀라운 전투력을 보여줬던 오버워치의 디바 캐릭터를 떠올리기도 했었는데요. 미래에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면 AI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한반도에 있는 한국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 댓글에 재미있는 댓글 하나가 보였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댓글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음. and that you <laughs>